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파워드렉터 기초강의 15강 p i p 디자이너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나 사진을 불러왔을 때, 혹은 그 위에 p i p 를 통해서 또 다른 사진이나 영상을 불러왔을 때 여기 도구창 메뉴에 나오는 p i p 디자이너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 i p 디자이너 안에 크로마키라든지 키프레임 기능도 들어있어서 같이 활용을 할수 있다 보니까 오늘 강의 영상은 앞으로 심화 응용 강의로 넘어가기 전 중요한 강의입니다. 하지만 기초 강의인 만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심화 응용 강의로 넘어갈 때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개념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디렉터 실행을 하셔서 영상을 불러와줍니다. 이렇게 영상이 단독으로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요렇게 파란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여기 위에 도구 메뉴 창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PIP 디자이너를 들어가줍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속성 창이 나옵니다. 저랑 다르게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여기 익스프레스 또는 고급 이렇게 눌러가지고 저랑 똑같은 걸로 맞추시면 됩니다. 익스프레스와 고급의 차이는 익스프레스는 정말 간단한 이 화면에 대한 조정만 가능한 거고 고급은 추가로 크라마키 라든지 키프레임 부분도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고급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 옆에 있는 사이드 카테고리들을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복잡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개체 설정 같은 경우 이렇게 화살표에 눌러보게 되면 쭉 나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제일 처음은 위치, 이 화면에 대한 위치인 겁니다. 지금 X축, Y축이 각각 5 0 0씩 되어 있습니다. X축은 좌우, 가로고요. Y축은 위아래 세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로를 움직이게 되면 X축 위치가 바뀌었죠? 그리고 이렇게 세로를 움직이게 되면 Y축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조절하셔도 되지만 여기 화살표를 활용해서 움직이셔도 되고 수치를 적어서 내가 직접 조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 화면에 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잡고 이렇게 늘었다 줄였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꽉찬 상태인데 줄이게 되면 이 스케일 크기가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죠? 혹은 마찬가지로 가로 좌우를 조절하는 거고 높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아래 높이를 조절하는 겁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직접 조절해도 되고 또는 수치를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화면 비율 유지 같은 경우에는 고정을 하게 되면 전체가 이렇게 다 움직이는 거고요. 고정을 풀게 되면 폭과 높이,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끔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불투명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화면의 투명도입니다. 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아예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혼합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을 하나 더 불러왔을 때 그럴 때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혼합 모드를 사용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회전 회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을 잡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기 회전 각도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치를 적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밑에 고정점 같은 경우에는 고정점 표시를 눌러 보게 되면 이렇게 앞쪽 모양이 하나 나와 있는데 크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뭐 키프레임을 활용해서 응용을 할때 그럴 때이 고정점을 중심으로 키프레임을 찍어 나간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중에 상세한 강의를 할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체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추가로 여기 다이아몬드 보이시죠? 이 부분이 키프레임인 겁니다. 파워디렉터에서 사용하는 모든 키프레임이 여기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PIP에 대한 키프레임을 적용할 때는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절하셔도 되고 이 밑에서 조절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프레임 고정점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찍고 여기 위치를 나타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 이렇게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또 움직이면 키프레임 하나 더 생기면서 재생을 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스케일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원하는 부분에 스케일 고정점을 먼저 기준점을 찍어 두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키프레임이 생성이 되면서 옆에 움직여서 여기서 확 커지게 하고 싶다. 이러면 또 키프레임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키프레임에 대한 개념도 나중에 심화 강의 때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키프레임을 잡고 이렇게 위치도 움직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활용하지 않고도 여기서도 움직여서 스케일 키프레임을 이렇게 딱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로 움직이실 수도 있고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키프레임을 지우시려면 키프레임 눌러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지우거나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고 모두 재설정을 하시려면 여기 시계 표시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누르면 여기에 내가 해당했던 그 부분에 대한 키프레임이 재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토대로 여기 있는 키프레임을 똑같이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간단하게 키프레임까지 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크로마키 사용 같은 경우에는 누르고 사용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또 스포이드 모양을 눌러서 활성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은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이라든지 파란색 부분이 아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이 상태에서도 그냥 색상 범위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이즈 제거도 좀 잡티 같은 부분을 제거를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키프레임을 또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한 키프레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키프레임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여기서 VIP 디자이너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런식으로 나와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크로마키 사용을 하고 스포이드를 눌러서 여기 초록색을 딱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크로마키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색상 조절을 범위를 하고 노이즈 부분을 조절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깔끔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다른 영상을 밑에 두고 1번 트랙에 있던 영상을 2번 트랙에 올리고 그런 다음에 크로마키를 적용하려고 하는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다시 PIP 디자이너에 들어가셔서 크로마키를 사용을 하고 스포이드를 눌러서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이 밑에 있는 억세풀 이 모양이 이렇게 크로마키처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역시 눌러보시면 또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 이 PIP 화면에 대한 테두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굵기도 조절하실 수 있고 흐림 정도도 이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투명도도 똑같이 적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일 색상 그라디언트를 넣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색상을 변경해서 넣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번 클립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상이 하나 있을 때 이때도 테두리가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작게 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때도 아까와 똑같이 흐림이라든지 뭐 색깔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테두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눌러보게 되면 지금은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삼각형을 눌러서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흰색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 화면에 대한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이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흐림 정도 불투명도, 방향 다 똑같습니다. 아까 테두리나 그림자나 똑같고 그리고 그 다음 반사 반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게 했을 때 보시면 은 여기 위에 있는 화면과 밑에 있는 화면이 이런 식으로 반사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삼각형을 눌러서 거리를 이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고 불투명도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뒤집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하, 좌우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수직을 뒤집을지, 수평을 뒤집을지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드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페이드 인 활성화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불투명도 쪽에 보시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생성이 됐죠? 그래서 재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페이드 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페이드 아웃을 활성화되면 끝부분에 활성화가 돼서 페이드 아웃이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D 설정 같은 경우에는 3D 모양처럼 좀 변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크게 체감은 잘안 되기도 하고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나중에 심화 강의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속성 부분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속성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항상 카테고리 안에 삼각형을 눌러서 적용을 할수 있다는 거고 키 프레임을 여기서도 맞출 수 있고 적용하는 방식들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 그리고 사용할 땅상 이렇게 꼭 체크 표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적용할 클립들을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모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키프레임이 설정이 돼서 재생을 했을 때 이렇게 이 경로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키프레임 경로도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내가 설정을 할수 있고 간격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고 경로 같은 경우에도 기본 경로, 사용자 지정 경로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경로를 저장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응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회전 설정 같은 경우에는 눌러서 이렇게 조절하게 되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할 건지 시계 방향으로 할 건지 정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수동으로 회전 설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션 흐림 효과 같은 경우에는 재생을 했을 때 실제로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모한과 물체를 빠르게 찍었을 때 흐릿하게 움직이는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이 아니고 다른 효과를 올렸을 때 경로를 지정을 하고 모션 흐림 효과를 적용을 했을 때 재생을 해보면 우리 눈에는 자세하게 보이진 않지만 여기 미세하게 모션 흐림 효과가 적용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카메라 효과처럼 빠르게 움직일 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세히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크게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역시나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모두가 있습니다. 선택모드, 드래그 모드 그리고 화면 축소가 있는데 눌러보시면 이렇게 화면 자체를 작게 해서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야 할때 크게 해서 봐야 할때또이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원래대로 맞출 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맞춤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선택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검은색 배경 화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꽉 채워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 드래그 모드 같은 경우에는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이 배경 위치 자체를 정확하게 이렇게 올려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VIP 디자이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키프레임과 크로마키에 대한 속성까지 알려드렸고 이 개념을 토대로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